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바로 자기소개 ppt인데요 자기소개 ppt 할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었는지 그런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위치를 바꾼다면 이런 느낌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진짜 진짜 쉽게 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슬라이드쇼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우로 되게 길죠 이게 바로 16대9 비율입니다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16대9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4대3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2010 버전은 상단에 디자인을 가시면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 페이지 설정 안에 들어가셔서 16대9 비율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바꿔주신 뒤에 지금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오른쪽과 왼쪽에 자기 사진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요 셀카 말고 남들이 찍어준 사진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하나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지의 배경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그림도구 서식 왼쪽을 가면 배경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 배경 제거를 눌러 줄게요 눌러주면 보라색 부분은 잘려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원래 색상이 남는 부분인데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를 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대로 잘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셔서, 해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제거할 부분을 제거한 뒤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현재 비어있는 이 부분들 보이시죠 비어있는 부분들을 좀더 잘라줄 거예요 그림도 우서식 자르기를 눌러서 왼쪽에 있는 검정색 발을 이렇게 작게 만들면서 개체 크기만큼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작게 변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집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원 버튼을 누르시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일단 이게 1단계 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뒷 배경 색상을 바꿔 줄 거예요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배경 서식이 있고요 배경 서식에서 색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진한 파랑이라고 하는 색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그냥 저는 진한 파랑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준 뒤에 이제 선을 넣어줄 거예요 삽입 도형에 가시면 여기에 선이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일단 클릭한 뒤에 이것을 직선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자 이게 이렇게 직선이 됐죠 이렇게 직선이 됐는데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에 들어가셔서 선의 색상을 바꿔줄겁니다. 선의 색상은 흰색 그리고 너비도 꽤 굵게 한 아, 3pt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연도를 집어넣을거예요 삽입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요2010 이렇게 적어볼게요. 글꼴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을 저는 어떤 글꼴로 바꾸고 싶냐면 나눔 스퀘어체라고 하는 글꼴로 바꿔볼거예요 그래서 나눔 스퀘어체에 라이트 채로 바꿔줄 거고요 흰색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어떤 걸 누를 거냐면요 상단에 있는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균등분할을 눌러주시면 텍스트 상자의 크기에 맞춰서 텍스트도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또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선을 삽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길게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하나 삽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의 색상을 완전히 흰색 말고요 한 살짝 회색 정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꼴의 너비는 한 1pt 정도 자, 이 정도로 해줬고요 이제 아래쪽에다 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이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텍스트 상자를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대주제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어떤 것이든지 적어주셔도 돼요. 저는 창업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좀 작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강조되어야 하는 글꼴이기 때문에 좀더 굵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꿨고. 내용도 다시 한번 컨트롤키 누른채 복사를 해준 뒤에 좀더 작게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선의 위치 크기만큼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 선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최대한 해주시고요.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선의 길이를 늘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이 하나를 묶음으로 해서 두 개만 만들어줄게요. 어, 세 개까지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준 뒤에 나머지 아래쪽 부분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바깥쪽으로 선이 나오니까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날짜는 2015.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용이 좀더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해서 자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응용하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채워가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자기소개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스상 이지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